사주얘기 사주 얘기도 여러분 저 진짜 딱 맞아요 사주를 여기 오기 전에 2월 달에 봤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내년 4월 7일 날에 뭔 새로운 일이 생겨요 제가 미용 이직을 두번 했는데 첫 번째 직장도 4월 7일 날 들어갔고 두 번째 직장도 4월 7일 날 들어갔고 이 오퍼스 있어서 4월 7일 날 했어요 그만큼 약간 4월 7일 저한테 약간 징크스 같은 느낌의 그건데 그땐 사실 여기 올지 안 올지도 몰랐던 상태였는데 사주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가 겨울 중에서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꺼질랑 말랑하는 초래요 근데 그만큼 그 위에 물이 많은 사주인데 이게 겨울에는 네가 제일 힘들다는 거지 겨울에 진짜 힘든데 점점 날이 좋아지는 따뜻한 쪽으로 갈수록 제 운이 풀린대요 근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 너 이번 년도 초에 네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새로운 일이 나한테 들어온다 근데 그 뒤에 한두달 뒤에 투자 언니한테 연락이 왔었 그리고 니사주에 조화살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연예인을 해도 되고 특별한 디자인 쪽으로 예술 쪽으로 직업을 가져도 좋다!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쇼도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저한테 진 일부러 짤려고 같은 날에 입사는 하 것도 힘들죠? 내가 4월 7일 날 뭔가 있어요 이번에도 4월 7일에 뭐가 있을지 좀... 어이! 맞아! 이번에 새로 들은 거는 제가 남자를 늦게 만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정에 제가 맛있는 삼겹살 좀 하나 해줄게요 합정에 곰삼이라고 있어요 약간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싶은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오마카세 가기는 내가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복닥복닥한고깃집 가기는 조금 내 연인한테 조금 분위기가 없을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 합정동에 본상 거기 약간 뭔 느낌이냐면 되게 아늑한데 테이블도 많이 없고 고깃집인데 이제 고기를 다 구워주시고 고기가 두툼하고 또 제일 좋은 게 옷에 냄새가 안 돼요 적당히 분위기 있고 조명도 어둡고 해가지고 꾸드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인사인데 조금 많이 친해졌다 서 우리는 좀 친구같은 연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연남숲길정육점 그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연남동에 또 낙지낙지라고 진짜 이 엄지손가락만한 낙지볶음을 이 파는 데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줄도 진짜 길고 제가 연남동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연남동이또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잖아요 제가 연남 전문가거든요 진짜 그 제일 핫한 데 살았거든요 연남동 바로 문 열면 앞에 막줄수는 카페 있고 요런데 살았어가지고 카페는 사실 난 연남동 카페 잘 모르겠어 빵집이 맛있는 건 알겠다 연남동에 스프링 베이커리라고 되게 작은 베이커리인데 맛있고요 뭐 만동재과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이번에 만동재과 라인에 엄청 핫한 카페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시 서울에 너무 살고 싶어서 꼭갈 거예요 다시 서울에